안녕하세요 옷을 좋아하는 초보 유튜버 페도예요 제가 아까 전에 밥을 먹고 지나가다가 잠깐 자라에 들렸는데 가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꼭 보면 생각지 못할 때 이렇게 예쁜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가방은 미니백이랑 그리고 살짝 큰 중간 정도의 가방을 샀어요 제가 가방 살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무게예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예뻐도 무거우면 잘안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가방은 이런 미니 버킷백으로 샀어요 이게 소재가 만져보니까 되게 되게 보송보송하더라고요 살짝 패딩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폴리가 섞인 그리고 끈 디테일이 되게 매력적인데요 등반 같은 거할때 매는 자일 여기 지퍼 부분에는 레터링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있고 이 지퍼도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트랩에는 자라라고 로고가 크게 박혀있고요 이 자라로고가 잘안 보여가지고 좀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트랩이 저는 굵어서 또 예쁜 것 같더라고요 끈은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이렇게. 사실 이끈 때문에 조금 무겁더라고요요우가 조금 무게가 나가가지고 이런 거 감안하고 들어야 되긴 하지만 요렇게 들고 다니면 되고 만약에 이게 무겁다 그러면 다른 스트랩으로 바꿔 끼워줘도 돼요 라템 이런 데가면 예쁜 스트랩 많이 팔더라고요 만약에 끈 길이를 조절하고 싶으면 저기 고리를 빼가지고 링 안에 넣고 다시 고리를 걸면 돼요 여기 아래에는 이런 찡이 박혀있네요 바닥에 놨을때 여기 밑에가 가벼워가지고 퉁하고 좀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갔고 요 가방 안에는 이렇게 돼있고 여기 자라 로고도 박혀있고요 여기에 간단한 화장품이나 지갑 같은 거 넣어 다니기 딱 좋은 크기인 거 같아요 엄청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되게 가볍기도 하고 작고 귀여워서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가방은 숄더백이에요 여기 보면 핀턱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주름 이 주름이 없었으면 되게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주름이 들어가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퍼는 골드 색상으로 되어 있고 바깥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지퍼를 열고 닫는 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부드럽네요 안에 수납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 가방은 좀 짐이 많은 날에 들고 다니면 딱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에 이 리본이 엄청 매력적이더라고요 끈을 묶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너무 예쁘게 잘 묶여가지고 밑창이 좀 특이한데 가방 밑창이 그냥 네모로 안돼 있고 이런 리본 모양으로 돼 있어요 뭐 밑창을 볼건 아니지만 근데 그래도 그런 디테일이 있다는 거. 가방은 살짝 이런 느낌? 캐주얼하게 멜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소재도 되게 부들부들 해가지고 엄청 가벼워요 이 가방이랑 이 가방이랑 무게가 얘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여기 있는 스트랩 때문에 조금 무거운 것 같고 그래도 이 작은 백보다는 이게 더 가벼워요 근데 이 가방에는 또 많이 들고 다닐 거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이 가방이랑 무게가 비슷해질 것 같아요